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전 영상 상세 설명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많이 달라서 너무 쉽게 길게 설명하면 지루해 하실 것 같기도 해서 포인트만 넣어 드렸는데 좀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 앞으로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모든 프로세싱을 자세히 다뤘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번에 절차 과정을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효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AD Creative AI는 여러분의 제품, 비즈니스를 광고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툴들을 이용해 광고를 만드실 수 있는 AI입니다 기본적으로 틱톡캣, 페이스북, 캔바, 유튜브 등의 광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AD 크리에이티브 AI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는 건이 사이트의 광고 툴을 사용하기 원하고 내 비즈니스나 제품을 홍보할 때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리트라이얼이 있어서 10개 정도 무료로 사용해 보시고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시면 바로 어플리에이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플리에이스를 클릭하시고 파트너 되기를 클릭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10명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시면 747달러 정도, 천명일 땐 74700달러 정도의 돈을 벌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10명 정도 목표로 잡았습니다. 파트너드의 기가 끝나면 곧 이메일을 받게 되고 고유 링크와 함께 각자 대시보드가 생성됩니다. 리소스로 들어오시면 각종 설명 파일과 팁들, 광고 샘플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를 보시고 제휴마케팅 광고를 블로그나 틱톡켓 소셜미디어에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리스트, 광고 텍스트 예시 등 보내온 많은 유용한 자유, 자료들을 활용하면 우리의 소모적인 일들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AI들이 그렇듯 아직 완벽하진 않아서 어느 정도 AI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가미해 만드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에디 크리에이티브 AI 에서 보내온 자료 중 잠깐 살펴보면 페이스북 광고 카피라이팅 예시도 볼수 있고 핵심 키워드들에 대한 자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리에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그 국가들이 주로 어떤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비밀 전략의 핵심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셀러나 제품을 일일이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가 지난번 MYIP MS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사이트를 잘 모르시겠지만 myip.ms는 웹 개발자, 웹 마스터 등 호스팅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IP 주소 또는 호스팅 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사이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myip.ms에서는 스팸 및 보스로부터 서버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미등록 회원에 대한 일일 제한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e 상품을 찾으신다면 그래도 제일 인기가 좋은 쇼피파이 안에서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YIPMS는 쇼피파이 IP와 현재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웹사이트 목록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IP 주소를 넣고 후즈 룩업을 어, 클릭하시면 인기 있는 쇼피파이 스토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쇼피파이 스토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지 그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IP에서 다른 사이트 선택을 합니다 이단계에서는 일련의 쇼피파이 스토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매장을 확인하고 싶다면 View a l Records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World Site Popular Rating으로 어,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각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검색하려면 지금 보여드린 이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m s 의 도움 덕분에 이커머스의 많은 성공적인 상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메일 마케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셀러에게 메일을 쓰면 되는데요. 채 g PT나 카피 AI, 퍼플렉스 AI를 통해 좀더 전문적인 비즈니스 이메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 영상들에서 계속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AI가 써준 이메일에 우리의 감성과 창의성을 가미하면 더없이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긴급 전략의 핵심 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저구리였습니다.